일단 다들 얼른 집으로 피하자 모낭이 너네 집이 제일 가까우니까 너 먼저 가 우리 같이 흩어질게 응 어, 조심히 들어가 얘들아 휴. 모낭이 왔어? 저녁은 먹은 거야? 걱정했어 어, 엄마.. 어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 뭐야 왜 들이래? 어? 뭐야 너 어디 다쳤어? 아,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산에서 놀다 온 거야 이사 온 날부터, 날부터 엄마 걱정 시키고 싶지가 않다 싶지? 아, 애들이랑 폰으로 연락하자 그랬는데 아직 애들 번호도 안 물어봤네 다들 괜찮은 거겠지? 야으아 진짜 아, 평생 같이 방송했는데뭘 그렇게 놀라냐너를봐 아, 이해가 갈걸? 야 말해봐 오늘 무슨 일 있었지 나? 사실은... 아 뭐야 겁나 큰일이잖아 이 자식아 내일 날 밝으면 나랑 같이 성발이네 바로 가보자. 응, 근데 누나 왜 엄마한테 비밀로 해줘? 엄마 걱정하실 것 같아. 알았어, 멍청아 얼른 자. 자, 떡좀먹라 어, 스타일 되게 유니크하시다 누난데요? 우리는 아이돌 연습생이에요 참 말세네 그래서 성바라그 뒤로 애들한테 연락 온건 없고? 안 그래도 그때에 모낭이랑 할 얘기가 있었어요 모낭아 주식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돼 뭐? 당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실은 어제 일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기가을 하면서 당분간 집밖으로도 절대 나가지 말라 했거든 어제 본그여자있지 사실은 너희 가족이 이상한 그 집에 살던 여잔데,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죽어버렸나봐. 근데 아이를 다른 누가 죽였다는 망상에 시달려서, 밤마다 아이를 살리는 주문을 배웠대. 그 여자가 이상한 일식을 시작한 뒤로, 우리 집에도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거든. 우리 누나도 그때부터 저렇게 유니크해진 거고. 에이, 너 예쁘다. 여튼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팔더니 좌취를 감췄는데 아 엄마가 아무래도 우리가 만난 어제 그 여자 같때 너무 위험한 사람이니까 되돌아이면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더라고 아니 뭐 어쨌건 사람이라는 거네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 먼저 하자고 <놀람>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먼저 못들었네요 옆집에 이사온 키해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와있대서요 엄마? 어 얘들아 아휴. 다행이다 둘다 무사했구나 엄마 왜 그래요? 아 방금 엄마도 출근했다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한테도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달려왔어 엄마 혹시 그 미친 여자 얘기해요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아, 아줌마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글쎄 간밤에 어떤 여자가 우리 동네 애가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자꾸 돌을 던졌대 그래서 자고 있던 애가 깨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밖에서 애 머리를 잡고 막 잡아당겼다는 거야 애가 안 끌려가려고 퍼둥거리니까 애 머리를 그 쓰레기 깨물어 버렸대 경찰이 잡혀야되는데그 여자가 하는 말이 글쎄 어제 산에서 왔던 나머지 애새끼들도 머리통을 뽑아 놔야 하는데 라고 했다는 거야 아 근데 엄마 그러면 그 여자는 잡힌 건데 여기까지 뭐 하러 달려온 거야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도망을 쳤다지 뭐야 에?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어제 모낭이 너 정말 큰일 날뻔 했더라 얼른 잡혀야 할 텐데 어떻게 애들한테 칼을 드니? 어제 바로 말 못해서 미안해요 아, 엄마가 더 깊게 알아보지 않고 이사 와서 일어난 일 같아서 아 왠지 집값이 너무 싸더라 미안하다 애들아 예 엄마 엄마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딸 아들 미안하고 많이 고마워 아까 성발인회에서 전화 왔었는데 주식이회는 혹시 몰라서 며칠간이라도 다른 데서 숙박하기로 했다더라 와. 아, 미친 빌런 하나 때문에 원동네가 다 고생이네 곧 잡힐 거니까 너희도 너무 걱정 말고 어서 자라 아기 잃고 그 여자분도 그렇게 되셨다니까 어찌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네 엄마. 엄마 놀자 나랑 놀자 뭐, 무슨 소리지? 술이 가왔나? 빡빡이 나랑 놀러 가자 난 빡빡이 아니니까 나 부르는 건 아닌가 보다. 머리에 한 가닥 난 녀석아. 나랑 놀자. 난 만나보네. 설마. 야 무슨 일이야? 밖에 밖에 <웃음> 싫어하냐? 여보세요? 경찰이죠? 왜 형가만 들어가잖아? 어, 어? 엄마? 목에 있어 그요자 어떻게 들어온 거지? <웃음> 모낭아 잘못 들어 엄마가 방망이로 팔 때려서 칼을 놓치게 할 거야 모낭이 너는 그 칼을 쥐우고 도망쳐 알겠어 아니야 엄마 네가 할게 엄마가 도망가 정말 큰일 날뻔하셨어요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엄마 나코 말고 입에 좀 넣어줘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나 u r e not s u 아 e if you're not sure 고 f you're not s u 누나가 점프를 해서 여자 위로 고꾸라졌고 내가 방망이로 칼을 뺏는다고 손을 내리쳐야 되는데 누나를 내리쳐서 누나가 팔에 부상을 당했다. 그 와중에 여자의 칼을 빼앗은 엄마가 칼을 멀리 던지려다가 부서진 난간 조각이 갈려 넘어졌고 엄마는 다리가 부러졌다. 뭐야 이 꼴평절은 진짜! <웃음> 그 여자는 자신의 주술을 훔쳐본 우리를 가엾은 길고양이 대신 재물로삼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고 들은 그 여자. 이제 그분도 우리도 다 괜찮은 거겠지? 콜데 <웃음> 이는 가족때문에 간만에 웃어봤네. <웃음>